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일부 아파트는 할인 분양에 고가의 경품까지 내거는 상황에서도 100대 1 가까운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도 있다.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획기적으로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리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가 팽배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를 사들이려는 잠재 수요는 여전히 풍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세종시 다정동, 세종중흥 S클래스 센텀시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1가구 무순위 청약에 6,334명이 지원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절반 이하로 저렴한 것이 청약 인파를 끌어온 요인으로 꼽힌다. 확장 비용을 뺀 분양가가 2억 8,500만원으로 같은 단지에서 지난 10월 거래된 가격의 절반도 안된다. 같은 날 진행된 세종시 어진동, 세종중공 S클래스, 센텀뷰 무순이 청약도 3가구 모집에 9,327명이 몰렸다. 최근 지방 대도시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들은 하나같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 유성구원 신흥동, 갑천이, 트리플시티 엘리프는 지난달 청약대 474가구 모집에 4 7,05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99.7대 1을 기록했다. 대전 지역 미분양 물량이 8월 668가구에서 10월 1374가구로 급증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서업 6천만원으로 같은 달 대전 서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1억 7천만원가량 낮았다. 지난 10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분양한 양정자이더 샤벨스케이뷰도 저렴한 시세 덕분에 58대 1의 경쟁률 기록했다. 양정영 n c 연구소장은 작년보다 청약 열기가 꺾인 것은 틀림없지만 수요자들이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당진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며 내년에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청약 성적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